김감지 유튜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똑똑한 스즈라님이 도와줘서 전부 복구되었지만요. 물론 김감지가 고맙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해킹해야지. 아무튼 그 과정으로 유튜브 각을 달달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9월 10일 3시 30분경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 새끼가 호들갑을 님, 떨면서 님. 카톡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그인 오류가 생겨서 뭐지 해서 봤더니 구글 계정이 털려서 로그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변경됐고 이메일 주소도 웬 임시 메일 사이트로 변경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바꿔둬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유튜브는 멀쩡하길래 그렇게까지 지읒되진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몇 시간 뒤 유튜브 채널도 해킹 당해서 웬 이더리움 CEO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영상도 전부 삭제되었더라고요 게다가 뻔뻔스럽게 채팅창을 닫고 유튜브 스트리밍도 진행해서 얼척이 없는 겁니다. 방송에서는 웬 빡빡이 두 명이 방송을 틀고 러시아어 자막을 띄워뒀더군요. 유튜브 구독자들의 도움으로 채널을 마구마구 신고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채널이 돌아오기는 커녕 정지돼버렸습니다 채널이 아예 삭제가 된거죠. 김감찌는 천명이 넘는 짤짤단들이 모인 꽤 괜찮은 채널을 쓰레기통에 처박게 된 작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이나 유튜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코로나 모시기로 운영이 축소됐다면서 전화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미쳐서 팔짝 뛰고 며칠을 뒤져보다가 플레이스토어 고객센터였나 전화를 요청할 수 있길래 요청하고 상담을 진행했는데 고객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상담해주신 상담원분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마지막 방법은 유튜브 자체에 내장된 고객센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감지는 그거조차도 앞서 상담을 진행했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막혀서 제가 대리로 진행해줬습니다. 다음날 바로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에서 알려준 절차를 따르고 며칠 기다렸더니 채널 자체는 복구됐습니다. 그뒤 여차저차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영상도 전부 복구됐습니다 물론 해킹당해서 날아가버린 이름명의 구독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똑똑한 스지란님을 곁에 둔감지는 무사히 채널을 복구할 수 있었답니다 잘됐구만 잘됐어